이번 영상에서는 어, 영상을 플레이를 하다가 중간에 화면이 탁 멈추면서 음, 고정이 되면서 그때 나레이션이나 막뭐 글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아마 광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커피 잔에 물을 따르는 장면이거든요. 어, 기울었어. 자 그런데 멈춰 있죠. 그러다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멈춰진 구간, 물론 제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로서 살짝 확대는 시켰지만, 실제 여기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대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사진을 찍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 뭐이 영상은 기초 강의에 있던 샘플 영상, 제가 드린 거 그걸 제가 그냥 썼어요. 어, 여러분들은 자기 폰에 있는 아무 영상이나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쭉 가면 물이 탁 붙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렇탁떨어지는이 순간 자,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한 3초 내가 원하는 만큼 프리즈를 걸고 싶어요. 난 멈춘다 라는 얘기겠죠? 보통 이런 작업을 할때 컴퓨터에서는 뭐 프리즈 기능을 쓰는, 쓰거나 뭐 프리미어 이런데서는 프리즈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캡쳐를 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영상을 잘라서 그 사이에 삽입을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자, 캡컷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쭉 해당 영상 클립에 서브메뉴에 쭉 들어가면 끝으로 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리즈라고 있어요. 얼음, 멈추기 기능이죠. 자, 얘를 한번 누르면 눈에 보이는 이 장면을 사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3초 동안 화면에 유지를 시켜요. 자, 프리즈. 하면 3초 동안에 사진으로 만들어지죠. 자, 앞에는 동영상이었서 자르고 멈추죠. 3초. 그리고 다시 진행.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내가 만약에 3초 이상 필요하다면, 여기를 잡고 늘리면 원하는 만큼 시간이 느려지고, 반대로 하면 시간 좀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다가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글자를 썼거든요. 자, 타이밍을 맞출 때는, 이렇게 맞추면 좀 힘들어요.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 자이 내가 타이밍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에 약간 떨어진 다음에 클릭. 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클릭하면 딱 맞거든요.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거기다가 뭐 적당한 글자를 제가 아까 하나 썼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글자를 하나 쓰고 글자 위치를 적당히 맞췄습니다. 뭐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자 해당 영상, 요게잘 커지는 작업 했잖아요. 여기에 이쯤 와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 여기쯤 와서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 여기서 화면을 손으로 살짝 이렇게 확대를 해줬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걸린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의 중요한 포인트에 잠깐 멈춰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집어넣거나 하고 싶을 때 특히 글자를 쓰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은 프리즈라는 기능이었는데 에, 영상의 서브메뉴에 가시면 제일 마지막 쯤에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다. 누르면 3초씩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즈에 대한 기능, 영상 멈춰서 사진으로 바꾸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